오늘도 지각하게 생긴 미대생 윤주입니다. 본 시장은 직접 확인했지. 소야. 요즘 현장 작품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뒤쪽이 좋을 것 같고. 이번 저의 작품은 아 그러려면 섹터 D보다는 섹터 C가 어차피 거기가 거기야. 그냥 거기라 임마. C는 윤주가 하고. 그리고 작품도 좋지만 전시 준비 잘하고. 자, 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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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남자친구까지 집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하면서 연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윤주는 남자에게는 <웃음> 어, 별 관심이 <웃음> 네, 없네요 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네 잠깐 나샷남자에게는별 응. 응. 관심 <웃음> 없지만 작품 활동에는 적극적입니다 싫었는데 저런데 내 작품들이 척척 붙어있어야 되는데 남들 성공할 때 우리 아버지 뭐 했나 몰라 근데 체역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 잘하는 게 뭐야 실력이지 실력이 뭐야 백이야 백은 실력이고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깨 아페가 아니라 소주 한잔 해야 돼. 어, 인주 씨. 여기서 어, 앉아, 앉아. 이 젓가락 세거안 뜯어. 아, 근데 인주야, 너왜 진짜 연애 안 해? 누굴로 그렇게 아끼는 거야? 아, 인주 씨 연애 안 해? 안 해, 인주 씨? 술한잔 애들 보면 연애도 막 망나니 같이 하고 그러던데 너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사람 만나는 게뭐그게 신나? 뭐 제 친구 중에 잘 나왔네 이제 수고싶게 됐어요? 크고, 머리 숱도 많아 누구? 정수, 음. 자기 다지아 그래, 너 진짜 한번 만나볼래? 시간 없어 시간이야, 쪼개서 만나는 거지 너 아니면 내가 한번 만나봐 어때? 생각 있어?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있을지 내가 그냥 어시스타라는 거 아니거든? 진행비도 좀 나와 야, 다른 애들은 못해서 한 달인데 진짜안 해? 네 그래 뭐 어차피 네 의사가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아니뭐 죄송해. 가봐. 반갑습니다. 전일 그러다 편의점에서 우연히 다시 지수를 주셨어요? 만나게 됩니다. 아 신분증을 안가져왔 아니 어제도 여기서 샀데저기요안됩니 안 신분증 주셔야지만 판매가... 아저 맨날 아, 여기서 사데 지수 대신 담배를 구입해주는 윤주. 맞지? 담배요? 네. 네. 신분증이요? 여기요. 네? 자 그렇게 어려 보여요. 딱 하... 보면 모르나. 지수는 감사로 마음에 윤주를 살게요. 초대합니다. 꼭 와요. 왜? 잘 되가? 장난 아니야. 오빠 장병기잖아. 잘안 되면 술한잔 할까 싶어서. 싫은 말고. 세아야, 윤주가 술 마시지. 고! 오초. 지수가 일하는 곳의 선배와 그냥 방문. 그냥 먹어. 춥다. 지수와 인사나누고안는안 오고. 지는고사는안안고는고는고는지고 정치 그만하고 열받은 후배는 야. 술자리에서 야. 밥 어, 차고 진짜. 나갑니다 다들 술이 좀 약한가봐요 미안해요 난 오히려 좋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좀 터프한 줄 알았거든요 담배 도 대신 사주시길래 아니 아니요 그때 너무 답답해 보여서 농담이에요 농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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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인 생기면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 남자친구 어, 없어요? 연애 안 해요? 안 하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섰는데 해뜰 때 내면 더 추워지는 거 알아요? 자고 가라는 자고 지수. 갈래요? 이때부터 윤주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잘 잤어요? 나 하고 싶어 싫은데? 아 움직이지 마요 아 저기요 근데 본격적으로 근데 연애를 시작하는 어, 두 사람 쓰라고. 여기 진짜 신기하다 누구랑 왔었어? 일은 일곱 번째 여자랑? 언니 만나려고 연습 좀한 거지. 근데 알바 안 가봐도 괜찮아? 땡땡이 좀치지 뭐. 어이. 아. 어릴 때부터 친구인 아, 영호가 서울에 좋아. 올라오게 되는데. 여 없어? 아직 연애는 못하고 있구만. 너 누구 있어? 어떤 남자야? 아, 정말요. 그리고 영호에게 지수라는 여자를 사귄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 정말 진심이야. 나 진짜 좋아. 아이 뭐 너가 으면뭐줄수 없지. 뭐 어떤 여자인데? <웃음> <웃음> 술에 취한 어? 윤주는 지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구나 친구랑 작업한다더니 술을 마셨구만. 친구한테 얘기했다. 응. 여자친구 생겼다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친구이러. 연애에 정신을 돼? 팔린 윤주는 아유, 학교 생활도 엉망으로 가고. 윤주가 요즘 작업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웃음> 알바 다니기엔 좀 멀다. 근데 언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응나 오늘 수업 없어 아 우리 김작가형엄은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야? 뭘 해야 봐줄 거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만 나 커피 마실 건데 너 마실래? 그리고 자신의 어. 성향을 같이 사는 뭐 친구에게 뭐야? 고백을 하는데 그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 같이 사는데 말을 했어야지 그 뒤로 친구는 윤주를 상대를 하지 않네요 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들어가? 왜 없는 사람 취급을 해 기분 나쁘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따가운 시선 때문에 결국 친구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서로 의지하는 두 사람 있고. 그럼 내가 가지 뭐 오늘 왜 이렇게 뻣뻣해? 오늘은 담배한테 안 사줄 거예요? 손 잡으니까 좋다 언니네 집은 처음 와보네 이거 침대에서 자요 고민스런 윤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